네, 오늘 저는 양재동에서 그래도 방귀 좀 낀다는 예, 나름 좀 친다는 순댓국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한국순대라는 곳인데요. 점심시간 조금 한 30분 지나고 갔는데도 굉장히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순댓국집이었습니다. 할까요? 이거 툭 있어요? 툭 어, 네. 하나 있어요 어, 저는 항상 순댓국집 가면 특만 시키는데 왜냐면 이제 특을 시키면은 가성비가 엄청 좋으니까 제가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특을 시키고 제가 이제 싫어하는 귀 오돌뼈 같은 것만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게가 워낙 좀 북적거리고 테이블도 좀 좁고 1인용 테이블까지 있는 정도의 가게였어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어이 된장이랑 이 쌈장인가요? 쌈장이랑 양파, 마늘, 고추 그리고 깍두기는 덜어먹을 수 있게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특이하게 들깨나 이런 것들은 청양고추나 뭐 이런 것들은 식탁에 위 없었고 새우젓이 통이 엄청 크더라고요저 이렇게 큰 새우젓 통 있는 순댓국집은 거의 처음 와본것 같습니다 먹을 준비를 좀 해야겠죠 어, 깍두기도 좀 덜어 놓고요 깍두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정말 순댓국집이 물론 순댓국도 중요하지만 깍두기랑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늘 된장 찍어서 순대국이랑 좀 자주 먹는데 어, 이집 깍두기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접시순대를 시켜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순대국을 그냥 보통으로 시키고 접시순대를 먹었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우 이거 김 때문에 순대국이 자연스럽게 어그 포커싱이 이렇게 좀 멋있게 좀된것 같습니다 어, 여기 특식 시켰는데 순대 양도 많고 일단은 안에 머리고기 양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순대는 약간 기성품처럼 보이는 순대인데 실제로 먹어보면 완전히 맛있는 순대예요 진짜로 저는 순대 만들 때 양배추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안에서 양배추 단맛 밖에 안 나오는 그 선진맛이랑 양배추 단맛 바, 양배추의 단맛 밖에 없는 순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접시 순대를 나중에 가게 되면 꼭 시켜야 되고 아마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순대 껍질 벗겨 가지고 안에걸 밥이랑 비벼 주면 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저 양념장을 섞으니까 맵진 않아요 양념장이 그냥 뭐 고춧가루 들어간 정도인데 딱이 국물의 농도까지 잡아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경기도 쪽에 이 국밥의 단점이지만 이렇게 너무 팔팔 끓여서 주는 것 때문에 조금 먹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 맛있는 순대국이었습니다.